자! <웃음> 아니 아니 그래도 맙상사잖아 연휴라고 지금 뭐해? 우리 캐주얼복 뭐. 입고 왔는데 갑자기 뭐 뭐야 복장이 아니 편하게 해도 된다길래 아니 편하게 하란다고 야 아니 희적이 돼서 초록색. 뭐 어떻게 아지안 입었잖아 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다른 걸 알았어 알았어요 아, 알았어 아참 깐깐하게 하네 정말 아 갑자기 검은 수염이 돼서 초록 수염이 돼서 왔어 갑자기 뭐엄마너뭐뭘봐눈 응. 빨갛게 충혈돼가지고 지금 음, 응? 응, 그렇지 음. 응. 균인 군인 왔고 일단 저희가 세 명이서 뭘할 거냐면요 지금 저희 맙상사 다른 직원들 다 지금 고향 내려가가지고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뭘 쳐다봐 이씨 왜왜 왜 애한테 그래요 <웃음> 싸가지 없이 쳐다보잖아 그러니까 장요수도 없나 이 자식? 어 그래가지고 네. 일단 저희가 심사를 할 거예요 썸네일 공모전을 열었어요 이번 설 특집으로 이게 이런 심사를 안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는데 저희는 선정된 그 썸네일만 딱 보게 되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공모전 심사를 음. 진행을 세 명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 또한 가지 해야 될 거는요 설날이잖아요? Yes, yes. 그래서 제가 새해 목표를 받아봤어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uh -huh.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써주셨으니까 그거를 또 읽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 과연 우리 시청자들은 어떤 새해 목표를 세웠는가 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아까부터 얘 얘는... <웃음> 아! <웃음> 아! 저 친구 이러려고 일부러 깨먹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방송쟁이야 키났어? 그러니까, 음. <웃음> 프로야 프로 2023 새해 계획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페이지나 있어? <웃음> 다못 읽겠는데요 <웃음> 좋아요 수로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경님 아닌가요? 올해는 가생 살자 수영 꾸준히 다니기 헬스 꾸준히 다니기 홈 베이킹 도전 운전면허 도전, 우쿨렐레 배우기, 천체 망원경 장만, 폴라로이드 카메라 자주 쓰기, 미술학원에서 기초 단련, 뮤지컬 많이 보기, 웹툰 도전하기, 음... 책 읽기, 제주도 여행. 왜 이렇게 많아? 다 돼? <웃음> 썸네일은 언제 그리죠? <웃음> 썸네일은 언제 그리? 일 그리기를 언제 포기하신 하죠? 거 아닐까요? 어? 그러보니까 왜 목표에 왜 썸네일 더잘 그리게 없죠? 어? 어? 본인은 이미 잘 그린다? 굉장히 의심해 버려. 아, 그래서 에, 본인은 뭐 이미 끝났다. 이제 뭐 약간 음. 월클이다 원래 계획 같은 거잘안 짜는 편인데 새로운 도전. 어 서울 경기 상경 후 직장이나 알바 대박. 오. 어.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만들기. 어 이거 그래픽인가봐요. 그림이 아니고. 오. 어, 뭔가 사진이나 뭐 그런 건줄 알았는데 어 그래픽인가. 아우 뭐 자꾸 얘기하는데 고양이가 야옹야옹 소가 막. 씨 무슨일이니! 차려야겠습니다. 범을 버리거린다. 이 자식! 뭐죠? 형기원 뭐죠 이거? 신발도 좋지만 이제 너도 월세 벗어나야 하지 않겠니? 지방이니까 집도 싸겠다. 이사 한번 하자. 워라벨을 맞춰서 스트레스 줄이고 주변 사람 챙기자. 돈도 좋지만 돈만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어디다가 돈 쓰니? 카메라에 투자하자 개인 소장용 최캐빈 폴더 2 5 0와 쉽지 않은데? 자 다음 작심 3일이라도 해보자 첫번째로 투시공부를 열심히 하고싶어요 두번째로 깔끔해지고싶어요 그러니까 잘 씻지 않는다 아 그림이요? 음 그림을 깔끔하게 그리고싶다 항상 깨끗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예 범위.. 아.. 싸가지 없이.. 아.. 나 진짜 이거.. 차...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제일 맞는 말일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내신 챙기기. 아, 이제 중 2랍니다. 이제 중 2기 때문에 체육, 영어, 수학만 55점을 넘은 적이 없다고요? 그렇구나 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어, 있지 아니튼 뭐해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럴, 뭐 있지. 음, 음. 어, 그럴 수, 있지. 음, 그럴 아, 수 좀, 있어요 좀 어렵나봐 이게 네 어. 그래머를 그랜마라고 생각한 내 자신을 잊을 수가 없다 아 좋습니다 와. 음 그렇지, 그렇지, <웃음> 그럴 수 있지 영어로 할수 있지 아 잠시만요 그렇지 저 참고로 저도 중2때부터 공부 잘했습니다 예중일 때는 저도 개판이었습니다 방송을 보지 않는 자 노른자가 될 자격이 없다 아 <웃음> 좋은 말씀 네가 맞다. 음, 맞다. 네가 오, 일류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계획을 다써 주셨는데 여러분들 다들 고맙고 진짜 올해 한 해는 정말 바라는 바 모든 바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웃음> 지금부터는 이제 페아트 리뷰를 또할 거거든요 페아트라기보다는 이제 썸네일 리뷰죠 공지사항에 이렇게 써졌어요 이게 지금 올라갈 때쯤이면은 이미 공모전은 끝난 상태 그러니까 생방송을 많이 보셔면 좋다 슬라임 랜처 몰아보기 약간 슬라임 모든 종류를 다 그려주셨어요 글씨도 뭔가 선명하니 목적성이 딱 뚜렷해 그냥 아 이거 보면은 이거 다볼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어 아주 선명합니다 와우 와우와우와우 와우, 와우. 이야 와우와우와우 와우, 와우. 얘 이쁘다 그죠 먼지님 어 이거 이쁜데요 강력한 강력하게 뭐가 하나 나와버렸는데요 음오 이거 좋은데요 테이블탑 시뮬레이터 이거 좋은데요 어그 난리통이라는 거를 잘 표현했네 개판나는 거 뭔가 이렇게 판 뒤엎는 거를 아주 잘 표현해줘요 이거 시뮬레이터인데 이 정도는 뭐 시청자분들도 이해해주시지 않을까 싶은 맞죠 맞죠 아요틀 트레 오 트레 이용해서 오. 오 아이디어 좋아요 와야 뭐야 이거 야 이거 인어 느낌 완전 충만하다 음. 이거 막 물속 전쟁 느낌 진짜 충만하다 이거 어 게다가 귀를 또 이렇게 어... 어인처럼 어. 표현해준 게다 같은 물인데 다 달라요 음. 진영마다 약간 약간 이쪽은 좀 약간 거친 바다 느낌이고 여기는 음. 따뜻한 바다 느낌이고 여기가 이제 약간 표준적인 바다 느낌이고 뭔가 음. 오... 야. 오 이거 좋은데요? 음. 아이야 아이, <목소리> <사가격이야>. 싸가지없키 <따가워. 웃음> 또아나 정말 아, 그거... 정말 진짜... 아 엄마. 왜 주변에서 싸가지들이 없지? 이거. 야 이것도 간결하니 좋네요 오어 간결하니 좋네요 음. 야 좋다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리 야아저 글씨체 너무 좋다 어 이거 슬라임으로 딱 그대로 해놓은거 한글판도 있고 와야 야, 좋다 와 뭐야 오. 오. 뒤에 그림자 나와요? 그러네. 야, h 네 어, 여기 청새치네 이야, <웃음> 이것도 와. 야, 이거 뭐고르냐? 큰일 났네. 음, 레인 님의 이어전쟁입니다가 슈리가... 떡대가 원래 너는 <웃음> 너는 <웃음> 미역개는요. <웃음> 저는 잘 표현해 주셨네요. 야,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 울레님의 슬라이연서와 이것도 고컬 저것도 고컬 진짜 미쳐버리겠네요 이거 그림 화면 밖으로 나가는 연출 좋다. 어 이거 뭐죠? 나이킨? 야어 귀엽네요. 깜뜨기 깜뜨기 하네요. 어 큐티 큐티 음. 깜뜨기. 어 마음에 드네요 이거. <웃음> 문 님의 테이블탑 시뮬레이터 뭐라 보고 이거 저거 아유 이런 싸가지야 이 자식이 그때 왜저가르시죠 저만 보십시오 예예예 예.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 자식 때예예예예 예, 예, 예. 이거 대박이네요 와 비아 님의 네파계 몽쉘 이거 와우 어 이거 뭐죠 레몬빵 님의 슬라임렌즈 약간 뭔가 고된 아버님의 삶을 잘 표현해주셨 <웃음> 귀엽다 <웃음> 어 아니, 괜찮은데요, 이거 괜찮은데요 어, 요것도 귀엽다 아주 좋네요 투디님 <웃음>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 일단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너무 구도조가 예, <웃음> 너무 좀 평범하다 <웃음> 아 저는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세 글자죠? 어, 콩깍지라고 표현할 수, 수 있어요 아예 아, 아, 아, 아, 알겠습니다 어? 테탑씨 어. 이것도 좋은데요? 근 전체가 표현되진 않았지만 HC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음... 그래도 일단은 어느정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웃음> 2D야 너는 여기 있으니까 지금 <웃음> 예, 뭐 근데 그 정도니까 뭐좀 나쁘지는 않다 예. 어, 요거 근데 되게 상징적이고 좋은데요? 근데 왜 2D 트로피컬 <웃음> 프리큐어 이거. 프리큐어 아 프리큐어 1,2,3 아, 아, 그거. 아 그거 아 대표적인 네, 장면이 있었죠 맞네요 이거 괜찮다 근데 빗소리 북한 이 <웃음> 진짜 몇 페이지입니까 벌써 와 이거 뭡니까 몽쉘 와우 이게 진짜 약간 뇌파괴된 그 느낌을 요거 글씨가 약간 좀 직접 그리느라고 <웃음> 찌그러져 있긴 한데 이것도 이건 나름대로 되게 매력인 것 같거든요? 일단 문님거 음. 하나 더 이거 문님 아까 뭐 다른 것도 있지 않았나요? 테탑시 올라가 있어요 아니 어, 이거 뭔가요? 그림체 미쳐버린다 어 이거 나쁘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그림체 미쳐버리네요 어 요것도 귀엽네요 벙이님 하나 넣어둡시다 이거 6면 생존 음. 몰아보기 이거 음. 귀엽네요 요거 요것도... 이거 아... 어그로성은 참 좋은데요. 그쵸. 예, 어그로성은 참 좋거든요, 이거. 일단 넣어놓죠. 근데 요거 뭐죠? 연비님 작년 그릴 리메이크. 잠깐 꼽사리로. 작년에는 요런 그림이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됐다. 와우, 채색이... 아... 어, 채색이 아주 발전된 모습을. 그리고 이렇게 생겼으면은 우리 남자애들이 다 고백합니다. 아 <웃음> 큰일납니다. 큰일납니다. 네, 안 됩니다. 네. 예. 케빈님 이게 예. 아무리 이뻐도 예. 아닙니다. <웃음> <웃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했죠? 아무리 이뻐도 성격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렇 그렇지. 아, 그럼요. 아, 그럼. 이거 잠깐만요. 딱 말씀드릴게요. 이거 뒷담합니다. 이거 뒷담화해요 아뭐 하라고 하면 할수 있는데 굳이 하고 싶지 않네 <웃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 이거, 예. 이거, 이거 잘라 어떻게 해? 어, 음성변조 해주세요 <웃음> 마지막으로 홍루님거 지금 이너전제 <웃음> 아니 진짜 대단하다니까 찬성입니다 투디 <웃음> 너나왔다고 지금 인어 존재 원래 우리 셋이었는데 투디 이거 어떻게 투디 취향 알고 이거 어떻게 뭐 모종에 뭐가 <웃음> 있었냐 지금까지. 지금까지 마음에 좀 안들었어요 다른분 한거 보니까 좀 마음에 드네 나이킨도 <웃음> 미쳤구요 그냥 그 다음에 어 육면 생존기 와우 야 요거 독특합니다 막 천장에 누워있고 뭐 난리가 났네요 테이블 탑 시뮬레이터! 와우와우와우와우! 투디 이왜 나만 저 그림체냐고! 왜 나만 안 이쁘게 그려주는데! 투디 뭐 그리냐고! 여섯 종류로 데되니까 이거 상당하네요? 큰일네요 이거 문님, 홍로님 네이비님, 레이님, 피음리우님 아편님, 먼지님, 올레님, 레몬빵님, 귤조이님, 와이시님, 문님, 문님, 비아님, 앤드님, 아이오님벙이님까지 일단 여러분 이 부분부터는 지금 생방을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과 즐기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결과를 알고 계시잖아요? <웃음> 이미 <웃음> 설날 특집들을 보셨을 테니까 지금부터는 저희끼리 이제 투표하면서 한번 다 심사를 해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공모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투지는 똥 싸러 갔어요